어, 지난번에 천만원치사고 여러분 100만 원나눠준면 기억나죠? 어 이번에도 100만 원 정도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구야. 그 시간이 찾아왔군요. 거인 특집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헬브람 차례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 그 옛날 또 헬브람입니다. 우리 폭브람이라 불렀다 그죠? 근데 우리 그때 놀랐던 거는 얘가 이성 삼성 이거를 포고웨이브를 하던 전데막옥수로 쐈어요. 막, 자빠서 죽고 이랬거든. 그 추억이 순간 좀 떠오르는데 과연 그런 어떤 모습을 오늘 보여줄 수 있을지. 자 그다음 요거. 어 이성부터 석화. 그래서 투석화 되게 핵심 멤버다 그죠. 그 다음 에 이제 계속 생존에 있는 아군 영웅 한 명당 자신의 기본 능치 증가. 요거 때문에 옛날에는 옷을 었어요 근데 지금 요 정도 개선 가지고 뭐 입에 풀칠은 하겠나 싶긴 하거든요. 그러나 어떻다 후수는 들어간다. 따라하지 마세요. 예? 내가 왜 화를 냈지? 나한테 이거 또왜 시켰나 뭐 이런 건데 아니야 형은 영상 각기라서 좋아해 어. 자백랩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만족 못할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물을 이마 성물이 뭔데? 니뭐 요정종족 아군 영웅의 기분능력이 20%니까 오 어, 그래? 자, 오, 간지나게 생겼다 야, 오늘, 리온을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봐. 형이 한번 해줘볼 테니까. 아, 이 초각성 해줘야 되는구나. 뭘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아, 이자스가 지금, 막미칩겠다니까 자, 그래서 준비된 대가 바로, 그때, 그 시절, 투석화덱입니다. 야, 어, 야, 이게, 완전 투석화덱 완전체예요 제가 한번 이거 나테킹 고인 특집 할때투석카드이 들어올라서 투석카드 해봐드렸는데 그건 진짜 우리 추억의 투석카가 아니지. 이게 진짜 추억의 추억의 투투. 멈춰! 결투에 들어갑니다. 오 어, 페스타 예.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숭악한 세상이야. 막이 미친 폭주한 에스타로사가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 그 옛날 우정의 싸움 막나테킹이랑막어 헬브람비랑 막 우정 우정의 막 싸움 하고 할 때. 너 어, 잠깐만, 잠깐만. 요거거든. 이게 옛날에 옛날식 우리 PK 단바인 우리 바인이 PK를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에 고서 지가 지한테 올리고 공물 걸면서 바로 궁 만들고 끝내 뿌는그 전략으로 초, 초반에 바로 1위 했거든요 와 이게 진짜 추억이다 언제쯤 얘기냐 진짜 자 두턴 공불이에요 두턴 공불 그러다 보니까 우리 궁을 하나 카드 패가 잘 뜨면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었지 하나 더 만들었지 <웃음> 아직 안 죽입니다 예, 네, 아직 안 죽여요 자, 니네 요거 아무거나 하나 톡 던져봐. 헉! 자, 만사천. 헬브라마, 니네 오늘 니네 특집이다. 니좀힘좀 네 써라. 좀 자,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아직 못킨다면 야, 이게 오늘 고인 특집이 있다가 오늘 나 지금 추억에 지금 막 눈물 막 줄줄 흘러내리는 거 아이가? 자, 갈게요, 이번에. 야, 이거 디버 풀고 때릴까? 풀고 때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때리놓고 뭐 죽일 것 같으면 석화를 하는 게 좋을까?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 팡! 그 다음.. 뭐. 13? 야 이거밖에 안 나오네 왜 딜이? 잠깐만 야 이게 왜 딜이.. 와! 됐어! 박스! 어? 야 우리 헬브람선 성물까지 만들어줬고 우리 요정.. 어? 요정 지금 증가까지 있는데.. 어머나! 페스타야 잠깐 미안하다 아니 겁나 무섭게 생겼네 야 피가 왜 이렇게 많이 꺾여? 아, 잠깐만.. 어? 잠깐만 끝났나? 야 우리 고서이성맹업 있었는데 어, 석화 요렇게 이렇게음 진짜 무서웠던 투석화가 돌아왔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갑니다 그지? 자 초자작 하면서 합쳐졌고 수석화! 촤크닥자일석화에 하이 오시라이데이션 초자작 이석화 오케이? 자 어떻게 할 건데? 페스타야 니 어떻게 할 거야? 어? 저 페스타 어떻게 죽이지? 아니 딜이 티이뭐 나와야 죽을 거 아냐. 아까 두 방이나 박았는데도 애들이 지금 피가 지금 뭐 저렇게 많노. <웃음> 잠깐만요. 야, 야, 잠, 잠 잠식, 잠, 잠식, 잠식. 어, 풀고요. 야, 잠식 풀지, 맞지? 풀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볼게요. 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차피 때려도 안 죽어져야 안 죽어서. 보막을 치겠습니다. 퍼펙트 큐브. 착하고. 진짜 옛날 스타일이에요. 착! 안 죽어, 이게? 아, 나 솔직히 이건 죽을 줄 알았다. 이게 안 죽을 줄 알았으면 그냥 하나 더던지으면 되는데. 아니 이게 안 죽는다고? 야 헬브라마 니어자 헬브라마 안돼너 멋진 모습 보여줘야지 너 궁인마 너 아이고야 헬브라마 너무 큰 꿈이었나 어, 야니왜 혼자 있노 야 우리 나새기왜 혼자고 다 어디 갔는데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와 패머리라고요 <웃음> 자 그러면 이거는 어, 어떻게 하냐면 폐가또 하필이면 폐가좀잘안 떴어요 그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라락까지. 랭업이 떠서 이 석화 만들어야 돼. 아이고,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뜨면 안 되는데. 누나, 치보세요. 우리 정화 있어요. 정화. 야, AI다. AI다. 잠깐만. 자, AI다. 봉두번 돌렸어. AI다. 감사합니다. 수상이 <웃음> 만들었지? 자, 끝하게 정화할게요. 페멀 누나한테 이번에 시계 쳐맞을 것 같아서. 정화를 좀 지웠습니다. 어 이거 떴고 랭업 하면 난리라는데 석과 석과? 흠. 아 깻깍쑤까 치바바 근타로 들어있어요 이아이야잘좀 부탁할게 야 누나 잠깐만요 어, 와 당연히 우리 정화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킹이다 나태킹 야니 오늘, 오늘 마트집인데 잠깐만요 이거는 제가 어, 올리고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궁이 약할 관계로 웬만한 그치 갖고안줄을 거거든. 피, 풀피야. 풀피 채우고, 석화. 두턴 석화. 자, 궁 이제 두 개가 또 완성이 됐는데, 그게 이제 딜이. <웃음> 그 옛날 그 딜이 아니다. 그죠? 아, 야, 잠깐만. 진짜, 뭐, 뭔데? 나 풀피였는데, 왜? 살살 좀 치줘보세요 어, 더럽게 쎄노 진짜 자궁 박는다고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렇게 가고요 석가 하나만 더 있었어도 진짜 씨.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자 일단 투석가 들어갔고요 저 누나 지금 차단이거든 와 어, 이거 밖에 안 나와? 삼성 던졌는데 차단 상태에서 저 누나 뭐, 나 죽일 수 있겠어요 우리 궁세 개다 누나 치 오세요 한번 치봐 어? 오케이 원 폭발 안 일어나는게 저정도네 씨. 자 이번엔 더 미룰 수 없어요 이제 들어갈게요 야 이거 못죽이면 우리 야 이거 야 1승은 챙겨야지 인마 자 가자 헬브라바 콱! 27... 27만이라고요? 전체 그분이 있 두려운가? 두려운가? 아그다 18만... 그래요 잠깐만 쏘요 빵! 저 누나 돌 커지는거 봐 이거 어떡하지? 궁 3개 박았는데 안 죽어 헉, 어머 저 누나 많이 화났나 봐 누나 잠깐만요 다들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 아 잠깐만 저 아니야 헬브라마아너 오늘 네 특집이야 오늘 패밀룸 하나만, 하나만 잡고 우리 영상 그것만 나가는 거야. 야, 패벌 잡아서 꺼들어. 야, 이자스가니 네 진짜! 그 땅으로 딜 해가지고 잡을 수 있겠나? 저 누나 가만히 있어도 안 죽겠다, 이자스가 누나 잠깐 흡혈하지 말고, 누나, 누나만 한번 따고 나갈게, 그냥. Okay, 아. 헬브라마, 살수 있어. 자 괜찮습니다 자 우리 어왜필로 <웃음> 괜찮지 않 어, 오 28만이야 야 투구부 28만이야 잘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28만 어? 뭐야 이거 금마 들어있나? 헐? 석화를 하필 석화 아 이거 기억난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했던 기억이 난다 자 이성으로 전부 다 차크닥 다 올라가고 차라락까지 이거 생각나나? 그 옛날 평평 차라락 석화 석화 와 진짜 옛날 추억은 떠오르긴 한다 치보세요 예? 어? 치봐 싫음 이거 날려나 팍오 8만 치천우체속이정팔만 치면 나쁘지 않았나? 어, 어때요? 어때요? 나쁘지 않았지? 8만 0천 아, 점점 내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어 그래 이런 것도 한번 세줘야 우리가 이게 딜불감증 치료 중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니 컨텐츠 중이 아니고 치료 중이에요 어? 좋아 야 봤나? 이것이 바로 헬브람이다 누가 헬브람 고인이라고 그랬어 봐봐 자 이렇게 일단 가볼게요 계속 가보실까? 자 2톤 석화 그럼 계속 가보실까? 그럼 계속 가보실까? 석화 굉장히 악마도 울고 갈 그런 대기다 괜찮겠나? 괜찮죠 누나? 아 우리 돌이 돌 떨어지는구나 머리에서 뭐고 어머 어, 나. 누나 잠깐만요 원스 폭발. 아, 그러고 보니까 아, 우리 누나 화날 때가 되, 됐었구나, 맞아. 어. 아이고, 기절까지요. 굉장히, 어, 어, 아 재밌어. 아, 진짜, 난, 재밌고, 지금, 너무, 치, 치료 중이에 치료 중. 딜불감증이라는 병을 치료하고 있다. 어, 희석되는 결정 29만. 어, 일단, 그나마 투급이 저보다 낮아서 내가 한번 꿈을 꿔보는 것 같아요. 타르가 앞에 나와있네? 어, 요렇게. 봐봐. 요렇게 됐지? 요렇게 하지? 두턴 공부를 걸고요 그러면서 고소 필사기 바로 만들기 이게 옛날에는 무서운 전략이었거든 이게? 어떻게 할 거야 이걸? 뻥하면 어? 뭐가 어디서? 아 맞다 이마 성물 근타로 성물이 그거였지? 필사기 족색 잠그는 거였지? 와 대단한데? 우리 풀고 칠수 있어요 근데 뭐처맞지안 죽겠지만 예, 사람이 아니다 야 예, 다행입니다 <웃음> 아직 안 풀게요 풀려면 풀수 있다 우리 괜는 치지 말자. 우리 애들, 우리 애들 몸도 예약한데 괜히 치다가 죽을라. 자, 이번에지 영상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보이나? 지금. 새까맣지.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우리 필살기 두개 풀고 빵빵 칩니다. 안 죽어도 괜찮아. 나는 그 추억이면 돼. 버퍼 자세 해제. 봤나요다 해제야, 그거. 해제하고 필살기도 해제하고. 이것이 바로 투석화의 유틸성이다. 유틸이 엄청나다고. 펑! 40만! 봤나 두려운가? 두려운가? 빡! 우와, 이거 하나 잡았다. 까킹아, 니가 오늘 좀 맞아줘야 되겠다. 일단 공부를 이어갈 수 있구요. 히델리아, 화내지 마. 니가 <웃음> 화나면 무섭단 말이야. 공부를 이어가구요. 석화 하나 만들어 놓고요 예, 요런 식으로. 어, 야금야금 운영으로. 의 피를 말리는 거지. AI의 피를. AI야, 당황했나? 니 당황했나? 어? 어떡하지, 이제? 자, 일단 이렇게 가고, 각킹 일단 보막 못 치게 합시다. 그 다음에, 비델리진 버프 있어서 무섭거든.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이것이 바로, 투! 석화! 쏘래! 자, 이렇게까지. 어? 끈탈에, 니 혼자 뭐할 건데? 야, 너 이거 풀고 칠수 있다, 우리. 쇠도? 치봐봐. 오케이. 좋아. 니 차단됐지? 하, 근탈 필살기네? 아, 필살기 우리 그냥 안 맞아요.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야, 이제 나 지금, 이거, 이거까지 쓰려면 합쳐서 힐하고 이런, 이런 패가 없어. 합치고 힐하고 이런 패가 없어. 자리가 없어. 깡 치고, 우와! 근탈을 잡았는데? 촵! 와, 5만 7째 야, 나좀 솔직히 기대했다, 방금. 뭔가 좀 풀리는 느낌이었는데 자석이 어디 또 질질거리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 우리 한번만 이겨내보자 진짜 한번만 그 옛날 그투석화에 어머나 삼성이라고? <웃음> 내가 꿈을 꾸었구나